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이집 채널입니다. 저는 지금 신동탄 SKB파크 아파트 공급 84제곱미터, 전용 59제곱미터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둘러볼 이 집은요, 안방 화장실이 안방 화장실 또는 드레스룸으로 선택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둘러보시죠. 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 복도등부터 해서 현관등까지 조명 잘 되어 있고요 화이트톤 붙박이장과 크다란 전신거울 대리석 소재의 이 바닥 타일이 현관을 정말 밝은 분위기로 연출시켜주죠 오른쪽 붙박이 신발장부터 살펴볼게요 자, 내부 모습 살펴볼까요 쓰리 도어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통신단자함과 세대분전함은 신발장 안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산을 두는 곳도 센스있게 잘 배치되어 있고 서랍장까지 칸도 정말 다양하게 잘 되어 있네요. 자, 왼편으로는 전신 거울이 정말 커다랗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니, 무슨 막 춤도 춰도 되겠어요, 막.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 근처에 작은 방두개와 거실 화장실 있고요. 정면에 안방 보이시죠? 자, 첫 번째 작은 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와, 창이 정말 크게 나 있고요. 오, 이쪽은 옷장의 옆면을 활용해서 수납 공간이 되어 있네요. 자, 어떻게 생긴 옷장인지. 어머, 어머, 화장대가 딸려있는 제가 좋아하는 장롱인데요. 내부 모습도 살펴봐야겠죠? 오, 여기 거울도 달려있고. 네, 내부 공간도요, 행거도 달려있고, 서랍장까지 실용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옷장이네요. 옷장이 있는 쪽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자, 창도 한번 열어봐야겠죠. 단지 내 테마공원도 정말 잘 보이고요. 입지가 괜찮은데요. 네, 두 번째 작은 방 이동해볼게요. 자,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같은 방향의 창이 나 있고요. 크기 한번 보세요. 또 이쪽은 이전 집주인분께서 파스텔 톤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아, 요 집주인분 저랑 약간 비슷한 과인 것 같은데요. 색감이 너무 예뻐요. 자, 이쪽 창도 아까 작은 방과 동일한 바깥 뷰고요. 자, 이번엔 거실 화장실 이동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죠? 세면기는 반다리 세면기로 이렇게 아랫부분이 깔끔하고요. 거실 화장실답게 욕조도 잘 설치되어 있죠? 선반은 대리석 소재로 되어 있어서요. 깔끔함에 고급스러움도 더해줍니다. 콘센트는 또 이렇게 덮개를 달아서요. 물 튀기지 말라고 센스있게 배치해놨네요. 그리고 거울은 큼직하게 잘 되어 있죠? 이 거울 뒤에는 짜자잔! 와, 받침대까지 수납공간이 다양한 크기로 잘되어있죠? 자, 이젠 집의 하이라이트, 거실과 주방 이동합니다. 네, 햇살이 정말 잘 들어오네요. 네, 거실과 주방은 대면형 구조로 되어있고요. 자, 거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짜 크죠? 자, 소파를 두는 쪽에 이렇게 메인 컨트롤러 있습니다. 날씨,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 잘 갖춰져 있고요 아래는 난방 컨트롤러, 조명 컨트롤러까지 옹기종기 잘 모여 있습니다 쇼파를 두는 쪽에서 아트월 한번 바라볼게요 길이 한번 재봐야겠죠? 오늘도 가져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쇼파를 두는 쪽에서 아트월까지 3.89m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쇼파 어느 정도 크기까지 가능할까 궁금하시잖아요. 가로 길이도 한번 재볼게요. 여기 끝에서 4.56m입니다. 또 거실 창 한번 봐야겠죠. 창이 남동쪽으로 나와 있는 집입니다. 삼성전자반도체 화성공장 보이고요. 여기 반월초등학교. 초등학교가 정말 가까이에 있고요. 바로 여기 정문이 보이네요. 단지 내 테마공원도 잘 보이고요 자아트월도 굉장히 대리석 느낌이 나는 타일로 인테리어를 해서요 자연친화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이쪽에 이제는 벽걸이 TV 딱 달면 너무 예쁘겠죠? 자 정면에 대면형 구조로 주방이 나있죠? 주방 개수대 쪽 창과 안방 창이 마주보고 있는 판상형 아파트네요 자 주방 이동할게요 오 여러분 신기한 거 발견하셨어요? 아니 개수대가 저는 항상 저쪽에 있는 걸 많이 봤거든요? 창 쪽에? 개수대가 이쪽에 있어요. 아일랜드 식탁인 줄 알았더니 개수대 쪽이었네요, 여러분. 뭐야, 뭐야? 여기에 개수대가 있으면 장점이 뭘까요, 여러분? 갓난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 여기에서 뛰어놀고 있어도 안심이 되잖아요. 설거지하면서 우리 아이들 볼수 있으니까. 오, 이런 개수대 구조는 또 생각을 못했었네요. 자, 상판도 대리석 상판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개수대 옆쪽으로는요, TV 시청, 라디오 청취 등 다양한 기능 가능한 컨트롤러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냉장고를 두는 공간을 두 곳으로 큼직하게 잘 배치를 해놨습니다. 위와 옆에 수납 공간도 정말 많죠? 가스우드, 가스레인지, 오븐까지 잘 배치되어 있고요. 와, 개수대 쪽 창도 정말 크죠? 개수대 쪽창 뷰가 더 좋은데요? 어, 저기 바로 반월중학교도 보이네요 아이 아파트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아파트 단지 정말 가까이에 있어요 아, 그리고 저기 보이시죠 수원 메탄동에서 동탄까지 가는 자동차 도로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 도로를 이용하시면 삼성전자까지 5분이면 이동한다고 하네요 가스레인지 옆에 위치한 우리 다용도실 가봐야겠습니다 자, 크기 한번 보시고요 네, 세탁기를 둘수 있는 공간 나 있고, 여기에도 창이 나 있습니다. 개수대 쪽과 동일한 쪽의 창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방 확인해야겠죠. 아트월 옆쪽에 있는 안방입니다. 어, 또 여기 또 수납 공간을 또 만들어 놓은 것좀 봐요. 여기 냉장고를 두는 공간, 이거 옆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자, 안방입니다. 짜자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 안방창, 거실창, 두 작은 방창이 햇빛이 드는 방향에 있으니까 포베이 구조 아파트죠? 네, 역시 남동향에 위치해 있는 창이고요. 자, 거리 한번 측정해 봐야겠죠? 문을 기준해서 여기 정면까지. 3.32. 창 쪽에서 또 한번 재봐야지. 드레스룸이 있는 벽면까지. 3.66m입니다 자 바로 정면에 보이는 드레스룸 이동할게요 정면에 이제 대피 공간이 보이고요 오른편으로는 이제 화장대 설치되어 있고 왼편으로는 뭐야 또 화장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아 여기는 이제 또 알파룸 공간인데 그 알파룸 공간 옆면에 또 미니 화장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열면 짜자잔 드레스룸이 나오는데요 수납공간 정말 잘 만들어놨죠? 여러분 여기가 원래는 안방 화장실이 있어도 되는 공간인데요 이 집은 화장실 또는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선택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면에는 대피공간이 이렇게 나있고요 이쪽에는 실외기실 그러니까 대피공간과 실외기실이 여기 발코니 안에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저희 살집 채널과 함께 신동탄 SKB파크 아파트 공급 84제곱미터, 전용 59제곱미터 살펴봤고요. 방 3개, 화장실 1개 또는 화장실 2개 구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뿅 저희 살집 채널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큰 사랑이 됩니다.